왜만 이렇게 두못 숨겨서 사랑 하고, 싶 은데 그게 잘안 돼？왜 만 이렇게 두서 170이야될까? 왜 나는 코가 작고 입이 튀어나왔을까? 왜 나는 눈이 작을까? 왜 나는 배가 이렇게도 나와 오줌 쌀때 고추도 안보일까? 왜 나는 미용실 가서 머리를 새로 해도 친구들이 박장대소하며 웃을까? 왜 나는 옷을 싸러 가면 점원들이 어색하게 피할까? 왜 나는 그런데도 성형수술 할만한 백장은 없을까? 10초남이 그냥 추남 됐다고 친구들이 얼마나 놀릴까? 난 그게 두려워 난 그게 두려워 공부를 못한다면 게임이라도 잘한다면 좋을텐데 왜 나는 롤을 해도 사년 받지 실버일까 뚱뚱하면 쌈이라도 잘한다면 좋을텐데 거울 속 물때지는 한평생 이겨본 쌈이 왜 없네 왜난 이렇게도 어. 못생겨서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돼 왜난 이렇게도 못생겨서 고 싶은데 그게 돼, 2015년 7월 30일 대성리 동아리 MT 갔을 때 나랑 벌칙 걸렸던 이은이 쌍년아 그냥 벌주 마시면 되지 왜 울었냐 내가 니네 때문에 트라우마 생겨서 지금도 여자 눈을 못봐나 가슴이 뛰어요 생다고 사랑을 모를까 이제 사랑하고 싶어 네가 트럭 밑에 깔린다면 나는 혼자 그걸 들어 올릴 수도 있는데 날 사랑해준다면 글램 모를 원샷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도 사랑하는데 맨날 너를 잃는 남친보다 훨씬 잘해줄 수 있는데 빛나는 너에게로 다가가는 길은 유령처럼 제대하는 날처럼 대체 보이지가 안돼 이렇게도 어. 못생겨서 사랑하고 싶은 두못 숨겨서 사랑 받고 싶은데, 그게 제일 들 제일 들왜 나는 이 얼굴로 태어난 걸까요? 왜 나는 이런 키로 태어난 걸까요? 왜 나는 이런 나로 태어난 모두를 불... 변하게 하는 걸까요? 왜 나는 이 얼굴로 태어난 걸까요? 왜 나는 이런 키로 태어난 걸까요? 왜 나는 이런 나로 태어난 모두를 불... 하는 걸까요?